여정연의 10개국어 동시에 배우기 어학 및 교육관련 TOP10 유튜버 어학이나 교육관련 최고의 유튜버는 바로 올리버쌤입니다. 구독자는 2019년 12월 138만명에 달합니다. 유창한 한국어로 영어와 미국문화를 강의합니다. 교육관련 TOP2 유튜버는 공부의 신 강성태입니다. 서울공대와 해병대를 거쳤고 구독자는 100만명에 달합니다. 교육관련 TOP3 유튜버는 Talk to me in Korean 입니다. 영어로 한국어를 강의하는데요. 주한 외국인이 200만명이 넘고 한국이 세계 10대 무역강국으로 성장 했기 때문에 구독자가 80만명에 달하고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관련 TOP4 유튜버는 한국언니 입니다. talk to me in korean과 같이 한국어로 영어를 강의합니다. 구독자는 75만명에 달합니다. 교육관련 top 5 유튜버는 노잼봇입니다. asmr을 들으며 같이 공부하도록 유도합니다. 구독자는 41만명에 달합니다. 교육관련 top 7 유튜버는 입시 덕후입니다. 다양한 학과들을 소개하며 시험 잘 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구독자는 41만 명에 달합니다. 교육 관련 탑8 유튜버는 단군의 꿈입니다. 주로 한국사 강의를 진행합니다. 구독자는 40만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교육 관련 탑나 유튜버는 오마이 스쿨입니다. 주로 경제와 인문학에 대하여 강의합니다. 구독자는 36만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관련 탑10 유튜버는 마이클 엘리엇입니다. 올리버쌤과 같이 한국어로 영어를 강의합니다. 다만 올리버쌤보다는 훨씬 중후한 점으로 발음합니다. 구독자는 35만명에 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학이나 교육관련 탑10 유튜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외국어 공부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